혜성이 빛나는 밤에. 민호. 앤디, 동안 혜성, 전지에릭 우리는 전진, 신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웃음> 자 혜성이 빛나는 밤에 네. 와, 우리 멤버 6명이 다 모였네요 네, 아, 네. 와, 바삭 바삭 오늘 바삭 최강 게스트 신화! 네. 자 여러분들 <웃음> 어, 우리 듣고 계신 청취대분을 위해서 네. 지금 근황을 조금 한 분씩 조금 짧게 네. 네, 얘기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전희 씨부터 시작! 네, 저는 어, 민우 네. 형, 그리고 혜성이 뭐 네. 형하고 또 어, 해외 네. 공연도 네. 많이 다니고요. 아, 네. 네. 또 이제 곧 있으면 또또신화 어, 앨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열심히 몸그 관리하고 토크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 네, 8월, 하잖아요. 8월 17일 날. 네. 네, 2회. 2회, 네. 2회. 2회. 동안 어디서 하죠? 세종의 대항을.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요. 제발 많이 마세요. 자 전진씨는 잘 지내고, 우리 에릭씨는 에릭 네. 요즘에 네. 어떻게 지내시지? 8월 18일 첫방이죠? <웃음> 8월 18일 첫방입니다. 네. 18일인가? 8월 18일 <웃음> <웃음> <웃음> 자 이거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네. 뭐, 형 첫방 뭐, 네. 뭐, 다음날 내 생일 <웃음> 기억, 네. 기억해야 돼내 생일 몰라? 8월 18일 모두일 네. 8월 18일, 네, 네. 전진씨 생일 전날 네, 네. 네. 그렇죠. 네. 첫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애의 네. 발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민우씨! 네. 잘 지내시나요? 네, 저는 댄싱라인을 통해서 댄나댄나 <웃음> <웃음> 네, 댄나 때문에 지금 뭐 정말 그... 정말. 이 대한민국 그 춤꾼들이 정말 이렇게 사랑을 아, 네. 받고 있구나 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한순간 한순간 모세 네, 상표는 뗐나? 죄송합니다 아, 아, 아 뗐나 어. 네, 나도, 우리 나도. 엔디, 요즘에 앤디씨 정말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데 네. 잘지내시고계시죠네 반갑습니다 앤디입니다 아, 네. 네, 잘 지내고 요즘... 있습니다 네, 아, 운동을 좀 많이 열심히 했어 운동을 학생이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왕자가 이렇게 열두개에요 하하하다음에이번 아! <웃음> 어, <웃음> <웃음> 노래도 한다고 어, 네. 노래 연습도 하고 있고 보컬 연습도 하고 있고 해야 돼요. 역시 <웃음> <해야 돼, 웃음> 원만 닦아. <웃음> 자, 우리 마지막 동환 씨, 우리. 네, 동환, 아 저는 네. 뮤지컬 준비를 아, 하고 아, 있고요. 그리고 출중형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단편영화를 우연히 찍게 돼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또그 외에는 이제 또 신화의 오랜만에 그 앨범을 위해서 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렇게 여러분들 다들 멤버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내년에 형성 아, 씨는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 프로젝트 앨범. <웃음> 열심히 네.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골프뭐 이래저래 <웃음> 운동이잖아, 운동이잖아. 네. 운동도 하고. 네. 네. 어 진짜 네. 프로 있다라는 거. 댄싱 아, 라인도 여러리 아, 네. 시청하고. 네. 네. 골프 프로 각수도 응원하고. 어쨌든 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내년에 저희 여섯 명이 함께할 그날까지 땡겨주시면 네. 해성이가 빛나는 그날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골라자. 해성이가 빛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해성이가 빛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시작했습니다.